준기씨가 이번에 해외를 나갔다 들어오면서 여자친구를 같이 잘 나는 잘 어울린다고 봐요 오히려 외국사람 만나는 게난더 좋다고 보고 잘 보듬어주는 사람으로 보여져요 굉장히 잘 만났다고 봐요 <목소리도> 안녕하세요 연소당입니다 <웃음> 기분이 좋으시나요? 아, 네. <웃음> 우리 애기 시대 새옷사데려갖고 아, 너무 좋아. <웃음> 좋은 기분으로 새여서 좀 기분 좋은 사람 한번 가져와 봤어요. 아, 네. 네. 그냥 한마디로 말하면 좋다. 뭔가 운이, 운기가 트여 있다. 왜냐면 이 사람이 이게 30대 초, 한33 이후부터 이 사람의 인생이나 어떤 것들이 좀 바뀌었었어요. 어떤 이제 한획을 그을 수 있는 어떤 사건이라든지 자기 개인사라든지 자기만의 나름 굴곡이 있었다면, 근데 작년? 작년서부터 슬슬 좋은 따뜻한 바람의 기운이 이 사람을 좀 도와줘. 타고난 어떤 천운이 좀 있어요, 이 사람은. 22년에 이분의 일적인 운은 좀 어땠을까요? 일적인 운은 뭔가 기... 기회가 한 두세 번 정도 있었던 걸로 보여져요. 근데 그걸로 인해서 자기가 다시 재기나 어떤 발돋움 어떤 전화이복 기회가 왔다고 좀 보여지기도 하죠. 연애 쪽은 어때요? 이분? 지나간 사람이 정리가 되고 새로운 인연이 들어온다라고 좀 보여져요. 23년은 어떨까요? 이분? 이분 좋은 소식 들리죠. 좋은 소식이라면 열애설, 결혼 뭐 이런 이제 축복받는 일들이잖아요. 근데 뭐 결혼까지는 아니더라도 이성적으로 어떤 운기가 트였기 때문에 좋은 사람과 같이 그걸로 인해서 자기 일이 더 활발하게 움직일 수 있는 올해 이분이 뭔가 잘 됐어요 네, 그 23년에도 있어요. 그만큼 잘 되는 게 있을 어있어요 근데 그리고 이게 국내뿐만 아니라 자꾸 이제 외국의 기운도 들어와요 아, 그렇죠. 외국을 나가서 활동을 한다거나 자기 이름을 안다거나 근데 네. 올해부터 그, 그런 기운들이 자꾸 들어오거든 나는 내년, 후년까지도 봐요 그러니까 개묘년을 우리가 기준으로 치면 내년, 후년, 뭐 41까지도 어떤지 활발한 활동을 좀 한다 이분 배우 송중기씨 배우. 어 배우? 송중기 송중기씨가 송중기 이번에 해외를 나갔다 들어오면서 여자친구를 같이 배우고 아. 들어왔는데 <웃음> 그분이 외국인이에요. 외국인이요 외국인이요? 네, 사진 보여드릴게요 마스크를 쓰고 있어가지고 아아 마스크를 쓰고 있으니까 기운은 어떠세요? 그분 잘 잘 나는 잘 어울린다고 봐요. 오히려 외국 사람 만나는 게난더 좋다고 보고 자기가 상, 나름 상처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거를 되게 잘 보듬어 주는 사람으로 좀 보여져요. 그 사람이 어떤 송준기 씨를 뭔가 보필하듯이 옆에서 어떤 기인처럼 도와줘. 뭔가 자기가 막 나서서 이끌어 가는 게 아니라 앞장서서 갈수 있게 그밑 뒤에서 이렇게 도움을 주는 역할을 한다고 봐요. 예를 들어서, 저 여자가 자기 기운이 세고 성격이 있어서 자기가 막 치고 나가는 성향이 세다 그러면 네. 송중 씨가 안 만났을 뿐더러 굉장히 충돌을 해요. 근데 그런 사람, 그런 성향의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난 굉장히 잘 만났다고 봐요. 여러 가지 썰이 있어요 지금 여자분이. 근데 뭐 이거는 저도 기사만 보고 음. 가져온 거여서 네네. 지금 썰로는 배우 이분이라는 얘기가 있어요 아 선생님 보시기 어떠세요? 저는 아이는 있어 보여요 뭔가 이제 어떤 이제 한 가정을 잃었다가 다시 혼자가 된 사람 음. 음. 근데 송준기 씨는 아무튼 그런 거 배경 같은 건안 보고, 안 보고 본다 하더라도 그 정도는 자기가 품을 수 있지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네네. 어떤 조건을 보고 만나지는 않아요, 송중기 씨는 살아가면서 어떤 자기의 리스크는 빨리 벗어던지고 그거를 품을 수 있고 인정을 하고 같이 갖고 갈수 있는 사람 그러니까 는 지금은 어떤 사람을 만나더라도 그런 이제 조건이 아닌 사람 대 사람 마음 통하는 사람 앞으로 혹시나 아픔이 또 있지는 않게 재오을 하면 안 하죠 이 사람이. 그리고 나는 이게 잘 나갈 때는 항상 조심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이분 같은 경우는 좀 조심해야 될 거를 나는 좀 얘기를 먼저 얘기해주고 싶어. 근데 이게 내년부터 서른 아홉까지는 굉장히 활발하게 활동을 해요. 자기 이름도 더 멀리 뭐 외국 타지에서도 많이 널리 알리고 근데 그거에 비해서 어떤 계약이라든지 뭐 본인이 따로 뭐 회사를 차린다든지 개인회사나 법적인 어떤 계약서 체결을 할때 그런 부분은 약간의 관제까지는 아니더라도 좀 법적으로 걸릴 좀 조금 시끄러울 일이 있어 보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좀 조심을 하고 가셨으면 좋겠어요